2022년 10월 1일 북런던 일에 끼지 마시죠. 아르테타의 아스단이 정말 팀으로서 강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본인들은 1위를 유지하면 토트넘에게 시즌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리그에서 우리 민재이는 9월에 선수상을 받았죠. 상 받으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을거지 나폴리는 무난하게 소를 때려잡으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유지합니다. 가봉맨 오바메양의 첼시를 위해 첫 골, 그리고 포터 감독은 첼시를 위해 드디어 첫 승. 사실 드디어라고 하기에는 이제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결국 리그 데뷔전에서 첫 승을 따낸 셈이에요. 피르미누는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멀티콜을 터뜨렸죠. 하지만 오늘 밤 주인공은 너 아니야? 2009년 포트트릭을 했던 아르샤벤 이후로 13년 만에 안필드에서 헤트트릭을 한 원정팀 선수 브라이튼의 벨기에 선수 트로사르가 이날의 주인공이었죠. 리버풀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상위권에 있는 빅4랑 비긴 거니까 한때 역전의 명수였던 시몬의 인자기는 그걸 계속 역으로 시전하고 자빠졌네요. 이번에는 심지어 홈에서도 당했습니다. 그 역전패를 리그 4승 4패, 챔스 1승 1패, 반타작 50점 네 그게 현재까지 네 성적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다음 일정 좀 보세요. 50점 밑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에? 반면 로마는 이날 역전승으로 2017년 2월 3대1 이후 첫 승리를 거둡니다. 인테르한테 반면 분위기가 정반대인 라이벌 밀라는 엠폴리 원정에서 아주 스펙타클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90분 이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일요일 경기로 돌아옵니다.